안녕하세요 매치탈출연구소의 임영호 대장입니다 오늘은 설마 아직도 슬림한 몸매를 만드는 운동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슬림한 몸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뭔가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운동법에는 사실 남자 여자도 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운동법을 뭔가 달리하면은 몸이 근육이 뭔가 다르게 자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근육이 성장해서 커지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 슬림한 몸, 뭐 뭔가 이제 막 연예인들 몸 있잖아요. 그런 몸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식단 관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체지방이 줄어들면은 그런 슬림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운동법이 뭔가 따로 있고, 무겁게 들면은 내가 이렇게 마동석 같은 몸이 될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뭐 우리 몸이라는 이 근육이라는 게잘안 커요. 여성분들도 무조건 무게치면 은 몸이 커질까봐 그렇게 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몸이 커지려고 여성 보대비더분들또 엄청나게 무게를 쳐도 몸이 자랄까 말까 해요. 슬림한 몸매를 위해서 뭔가 자극 위주의 저중량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슬림한 몸매를 만들려면 은 마치 맨몸 운동을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이 맨몸 운동을 통해서는 절대 초보자분들이 몸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맨몸 운동이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내가 어떤 머신을 쓰거나 어떤 기구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저항을 내가 줄 수가 있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맨몸 운동은 그 저항을 조절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자세를 잡기 위해서 많은 신체 협응력이 필요로 해요 마른 게 고민이시지만 은 뭔가 연예인 같은 그런 패션 근육 슬림하고 탄탄한 몸매를 원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 운동만 하면 몸 이제 멸치 탈출 할수 있다 그런 운동들을 말씀드린 그 선에서 다 해결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식단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체지방이 늘지 않게 끔 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커팅을 해주시면은 그런 슬림한 몸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슬림한 몸매를 만드는 그런 특별한 운동 비법이 있다 그거는 정말 저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디빌더들이 운동하는 것 중에 이제 이 라인을 잡는 운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슴을 할때 케이블 크로스 같은 그런 운동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근육의 모양을 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근육을 좀 덩이를 키워 놓고 약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지는 용도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걸 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벤치프레스나 푸쉬업, 딥스 같은 운동으로 큰 덩어리 파일을 키우셔야 돼요 일단 키워놓고 거기서 다듬던 말던 해야지 그걸 키우기도 전에 그런 운동들만 한다 그러면 그냥 몸을 안 만들겠다는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근육의 큰 파일을 키워놓고 식단 관리를 하시면서 슬림한 몸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체지방도 같이 불려서 좀 마동석 같이 듬직한 몸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부탁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